지난 2018년 9월 27일 미국 차세대 훈련기 선정 사업에서 보잉의 T-X는 카이의 T-50을 지치고 12조에 달하는 거대한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중요한 뉴스로 다루어질 만큼 차세대 전투기 훈련 사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도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기대가 컸던 한국의 국민과 네티즌들은 실망감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대한민국 카이가 만든 T50A는 스디슨 베의잔을 마셔야만 했을까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의견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미국이 자기 나라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을 두고 한국의 카에게 수주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의견. 둘째, 보잉이 제시한 TX 모델이 혁신적인 제조 공법과 기타 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을 대폭 낮추는 데 성공한 것이 패배 주 원인이라는 의견.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T50대 미국 보잉 TX 로키드 마틴 T50대 보잉 TX 미국 언론을 통해 살펴본 결과 미국인들의 시각에서 이번 입찰은 미국 회사인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경쟁이었을 뿐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중요한 논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스웨덴의 사브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선택한 협력사라는 정도의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라는 투자 관련 언론 매체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원문 기사를 짧게 게시하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위스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 국방부가 경쟁으로 최소 1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351대의 항공기를 위한 원래 비용 견적은 197억 달러 22조였다. 출혈을 감수한 저가 공세를 선택했지만 미 공군으로부터 TX 수주에 성공하는 것은 미국 동맹국으로부터 비슷한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TX 훈련기 계약을 위한 거대 기업들 간의 우여곡절 속에서 노스롭 같은 대형 회사들도 퇴출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Twix and t u 트렌즈라는 표현은 우여곡절이란 뜻을 지닌 관용어구입니다. 관용어에 민감한 직업병을 가지고 있어서요. 분석가들은 로키드가 이미 생산 단계에 있는 훈련기 k T-50A를 기반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이미 검증된 항공기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공군이 로키드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을 했었다. 이렇게 미국 언론을 통해 살펴봤을 때 미국 분석가들조차도 여러가지 면에서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제공하는 T-50A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미 공군은 보잉 앤 사브의 TX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국 언론들의 다른 언급을 통해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The Air Force might have viewed it as essential that Boeing plays a role in the beating. 음, 음. 여기서처럼 미 공군은 보잉이 입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라고 말한 표현이나 TX 훈련기 사업 입찰은 로키드 마틴 F-35와 노스로베 B-21 폭격기에 의해 좌절을 맛본 보잉에게 특히 앞으로도 계속 방위 항공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부분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보잉은 이번 미 고등훈련기 입찰에서 회사의 사활을 걸고 물불 안 가리고 덤벼야 할 모든 이유가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4천억 달러, 한화 453조라는 인수 가격으로 F-35를 공급하기로 한 로키드 마틴은 가격 절감 수단을 강구할 필요나 입찰 가격을 낮춰서 잡아야 할 당위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a 아 l e p 피 a said, losing the TX deal doesn't matter very much to Lockheed, which will produce the F-35 for decades to come. 틸 그룹 항공분석가 리치드 아블레피아 씨는 TX 거래를 잃는 것은 수십 년 동안 F-35를 생산할 로키드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이번 고등훈련기 입찰을 놓쳐도 큰 아쉬움이 없는 입장이었기에 모든 면에서 적극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파트너인 로키드의 적극성이 이렇게 떨어진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사실 더 절실했을 텐데요. 보잉의 협력사였던 스웨덴 사부사의 경우 정부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부품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약속까지 해가며 미정부에 구애를 했다는 내용도 미국 언론의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 입장에서는 아쉽기 짝이 없었겠지만 파트너와 한국 정부 군그 유부에게서도 충분한 조력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카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새로운 시작을 개척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렵겠지만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내왔고요. 진영과 정치 논리를 떠나 최첨단 자주국방 기술을 갖추는 일은 전쟁을 방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방산기업으로 손꼽혔던 카이가 문재인 정부 들어 마리논 헬기 사고와 정부의 강도 높은 감사등으로 몹시 위축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분석가들에게 우수하게 판정받는 고등훈련기인 T-50A를 만든다는 자부심은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볼까요? 첫째, 미국 언론들의 태도로 살펴봤을 때 이번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대결 구도가 펼쳐진 것은 카이 대 보잉이 아닌 로키드 마틴 대 보잉이다. 둘째, 역시 미국 언론들은 카이가 만든 T-50A의 성능에 대해서 미국 항공 분석가들도 충분히 인정했음을 밝혔고 사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았다. 셋째, 하지만 최근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에 뒤지고 있던 보잉이 모든 카드를 꺼내 반격을 시도했고 급할 것이 없던 로키드 마틴은 이번 수주를 놓치고 말았다. 덕분에 카이도 10수조에 달하는 사업을 놓치고 말았지만 추천과 구독 그리고 공감은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10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자료조사와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해외계사들을 번역해 알찬 동영상 자료들로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 스탭스 채널